안녕하세요 김정국 한의사입니다 2007년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을 하고 현재 15년째 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30kg을 감량을 하고 10여 년째 유지를 하면서 지금은 비만을 중점 질환으로 선정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500여 명의 환자들과 누적 다이어트 약 40여 톤의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고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면서 이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비만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비만을 치료를 한다는 것은 현대인 건강에 가장 기본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살이 찐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편견에 시달리고 있죠 사람들의 시선에 또 알게 모르게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예정된 실패를 반복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제 상담실에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한 티슈가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낮아진 자존감과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움 자신감이 없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은 그 안타까움을 없애드리기 위한 제 노력이고요. 단한 명이라도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과 매일 연락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노력을 8년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덕분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해주시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고 보람입니다.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를 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데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인데 왜 건강을 해치는 방법으로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까요? 몸과 마음을 해치는 폭력적인 다이어트에서 벗어나서 내 몸의 주인은 나 자신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자체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김정국 한의원은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에 특화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 진료 전용으로 비책 다이어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책 다이어트는 다이어트의 숨은 비법이란 뜻으로 스트레스와 강박적인 다이어트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 약침, 일반 침술, 체성분 측정과 분석, 그리고 식습관 개선 솔루션, 1대1 온라인 관리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환자에게는 올바른 다이어트 기준을 제시하고 개인별로 비만의 원인과 식습관을 분석해서 안전한 한약제로 처방을 합니다. 한약과 의사의 직접적인 코칭으로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잡는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김정국 한의원은 서울시 강남구 9호선 신노현역에 소재 해 있고요. 외국인 전용 VIP 룸에서 프라이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합니다. 코로나로 국내 입국이 제한이 되어 있어 온라인 진료와 한약 국제배송 온라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 배당 책임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을 하고 인근 의원들과 협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김정국 한의원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